그래서 저는 일할 때도 조명을 굉장히 환하게 해놓고 합니다. 이게 저 누, 눈이 1.3이지만은 이 돋보기를 쓰고 안에서 일할 때는 돋보기를 쓰면 훨씬 더잘 보입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도 여기다 설치해놓고 하는데 불을 환하게 해놓고. 박을 때가 조금만 헛생각하면 1mm만 틀어져도 옷은 금방 이렇게 딱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신경 써서 바짝 하고 잘 해주고 처음부터 바짝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옷도 지금 손님이 와서 옛날 옷이라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어깨가 마음에 안 들고 소매도 불고 옛날 거라 통도 크잖아요 기장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게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여러 번을 받아놓고 계속 기둥이루다 보면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다 사진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프린터기로 해서 칼라 프린터기로 해서 저는 잉크도 그냥 잉크 안쓰고 네이저 잉크를 씁니다. 비, 네이저 잉크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건 붙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놓으면 선명하게 잘 나온다. 그럼 일할 때아 이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사진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냥 옷 보고 왜 이렇게 핀발이 했어도 다 잊어버려 하다보면은 어디는 조금 더 줄이고 덜 줄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이분들도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고 옷을 고치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일을 좀 섬세하게 한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을까요? 그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옷은 고치려면 은 집에서 입고 거울 앞에서 보고 아 여기는 크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집에서 대충 생각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거울 앞에서 입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는 얼만큼 여기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손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멋진 핏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옷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좀 타이트하게 입습니다 저도 지금 65세지만 바지도 이렇게 타이트,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으면 어딘가 좀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신발도 좀 이렇게 딱 맞게 입고 그러면 은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대충 그냥 옷을 입고만 다니는데 좀더 멋지게 입으시려면 은 저를 찾으십시오. 더 말하면 은 제가 광고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네요. 집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집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집사람하고 또 상의해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구글에, 들어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양복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쫙 양복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캡처해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캡처하기나 못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십시오. 그래갖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인터넷 컴퓨터에서프린터로 해서, 해서 빼가지고 사진을 보고 그놈하고 응용해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